이름? 어 이름도 다르지 그지?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뭔가 하는 뭐도 다를까? 역할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건 그렇지 아집 판설 잘하네 어 일본어 선생님테 괴롭히지 자꾸 쓰라고 하고 <웃음> 아 아니에요 <웃음> 아니야 괜찮아? 어, 네. 잘 쓰고 있어 더 써야돼 <웃음> 자 근데 웃긴 거는 얘네 이렇게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은근히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. 번호를 한번 써볼까? 몇 번, 몇 번, 몇 번인지 한번. 1번 한 문장. 그치. 다음. 2번 한 문장. 3. 그치. 그 다음에 아... 4. 그렇지. 총 4개가 있지. 자, 응. 이 중에서. 문장이 절이라고 그러니까,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? 컨텐츠 그렇지. 자, 그럼 접속사 일단 몇 개가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? 동그라미 좀 볼까? 네. 그렇지. 지금 두 개가 보이지. 그렇지. 대다고? 그렇지. b e c 자.